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시계를 같이 비교하는 영상을 소개할 건데요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까르띠의 팬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8K 와이골드 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은 스텐레스 스틸 제품입니다 이두 제품 모두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의 사이즈가 22mm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가 러그를 포함해서 30mm 짜리입니다 두개 다똑같고요 손목의 둘레 또한 똑같은데 16cm 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18K 와이트골드는 이렇게 베젤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반면에요. 스틸은 이렇게 베젤에 아무것도 없고 크라운을 보시면 스피넬이 있습니다. 반면에 18K 와이트골드는 이렇게 럭셔리하게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장식이 되어있고요 브레이슬릿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또한 똑같습니다. 브레이슬릿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블 히든 폴딩 클래스프죠. 그리고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인지 몰라도 이렇게 살짝 가볍고 이렇게 약간 낭창낭창 거리는 느낌이 나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반면에 18K Y 골드는 무게감이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는 좀 있고 약간 짱짱한 느낌이 납니다. 낭창낭창 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 제품의 매장가는 무려 3 0 8 0만 원이고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은 매장가가 491만 원입니다. 이 491만 원 곱하기 6을 하면 이 왼편에 까르띠에 와이 골드스 다이아몬드가 있는 이 제품이 나오는 건데요. 그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재질만 다릅니다. 이렇게 okay. 빛을 반사해서 나오는 색이 약간 다르죠.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쪽이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와이 골드는 모두 다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한번 무게를 재 보겠습니다. 분명히 무게 차이가 있겠죠.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을 올려보면요, 아 그램인데요, 약 40그램. 그리고 와이골드는 들면서도 약간의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용 시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제품은 74g 정도 되고요. 대략 2배 정도 되는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에 와이골드 텐니스 스틸 두 개다 까르띠에 팬토 제품인데요. 이렇게 비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짠.